2022년 신한은행솔 KBO 리그 올스타전 투표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 8일부터 7월 3일 오후 5시까지 신한은행솔 앱 KBO 홈페이지 KBO 공식 앱을 통해 1일 1회씩 총세번 참여 가능해요 많은 투표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팀, 팀 선수들 많이 투표 많이 해주세요 일단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로 3년 동안 팬분들 여러 좀 가까이서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3년 만에 다시 올스타전이 개최된다고 해서 너무 기대되고 꼭 출전하고 싶습니다 어, 일단 제가 작년에 올스타 선정이 됐는데 어, 관중분들과 함께 올스타전을 하지 못해서 상당히 아쉬웠는데 올해는 또한번 네, 이제 선정이 돼서 관중분들이 들어선 네, 그런 올스타전에서 한번 뛰어보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네, 많은 투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사가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운이 좋게 또 제가 됐는데 근데 또 하지는 못해서 좀 아쉬운 것도 있는데 그냥 해보고는 싶어요 막한 번쯤은 나가서 뭐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축제처럼 그 분위기가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17년도 이후로 처음이네요 5년 만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많이 좀 뽑아주십시오 그 올스타전에 뽑힌다는 거는 그래도 대한민국 KBO 리그에서 어, 팬분들이 뽑아주신 자리니까 거기에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오니까 이렇게 또 삼성 와서 또 좋은 기회가 또 생겼네요 많이 투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6월 8일부터 7월 3일 5시까지입니다 서울예 yep, KBO 네? <웃음> 예. <웃음> 솔랩 솔랩 신한솔랩 신한솔랩 KBO 홈페이지 KBO 공식 앱을 네. 통해 솔랩 KBO 공식 앱을 통해 6월 8일부터 7월 3일 오후 5시까지 아, 한번 네. 6월 8일부터 7월 3일 오후 5시까지 1일 1회씩 총 3회 1일 1회씩 총 3번 참여 가능하세요 신한은행, 솔, KBO 리그, 2022아 이거 좀 어려운데 1일 1회씩 총3 다시 할게요 2022 2022 시즌, KBO, 신한, 솔, 맞아요? 아 이거 헷갈린데, 빨리 써봐 KBO 갑자기 땀 나시는데? KBO 2022, 신한은행, 솔, KBO 리그 어 진짜 다 외웠어요? 저는 계속, 계속 촬영하니까요 아, 그... 할게요 네. 시작해요 네. 우리 팀 선수들 많이 투표해주세요 응.